10월 27일 방송되는 TV조선 예능 국가가 부른다 36회는 개가수 특집으로 심영래, 조혜련, 김원혁, 김미력, 이상호, 이상민, 옹할스, 조준우, 조수원, 최기섭, 최경선이 출연합니다. 개그는 기본옵션, 노래는 필수옵션인 개가수들과 국가 부요원들이 유쾌한 노래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조혜련은 가수들이 사용하는 개인 인이어까지 지참해 폭소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래 실력만큼은 여느 가수 못지않은 무대를 선보이며 환호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김원효는 아내 심진화에게 자주 불러줬다던 안치환의 사랑하게 되면으로개극의 사랑꾼다운 면모를 자랑합니다. 그런가 하면 김미련은 부캐릭터 로커 박규로 변신해 신성우의 서시를 열창합니다. 김미려의 폭발적인 가창력에 맞서는 박창근은 김종서의 겨울비로 지금껏 보여준 적 없는 카리스마 로커의 모습으로 완벽 변신했습니다. 또한 김미려는 김동현, 손진욱과 함께 유닛을 결성해 박미경의 핫스터프를 가창하며 3인 3색 고음 매력을 보여줍니다. 쌍둥이 개그 듀오 이상호, 이상민은 이솔로몬, 조연호가 꾸민 클론의 초련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솔로몬과 조연호의 장신조합의 시원시원한 칼군무가 관객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는 후문입니다 월드클래스 코미디언 퍼포먼스 팀 옹알스는 기상천외한 쇼로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크라잉넛의 서커스 매직 유랑단으로 등장한 옹알스는 비트박스부터 저글링, 불쇼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해 궁금증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이어 영원한 연구, 심영래와 박창근도 댄스곡에 도전해 귀여운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특히 심영래는 연구춤을 가미해 즐거운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국가부 공식 응원단장으로 새로 합류한 홍현희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예전 같지 않지만 평소 애청하던 국가부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 라며 합류 소감을 전했습니다. 홍현희는 특유의 밝고 경쾌한 매력으로 국가부에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주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현희의 합류로 더 강력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국가가 부른다는 27일 밤 10시 tv조선에서 방송됩니다.